자, N씨. 크게 조절주면 어, 여기서. 아니, 요구사 요구사론! 더블 요구사론. 어떤 드로이드인지 볼까요? 홍차 선수는 램프드로 그대로 했고요. 미러전이네요, 미러전. 이 매치업 되게 운... 운의 그 편향에 따라서 억울할 수 있는 매치업이거든요. 아, 일방적인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경기가 안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타노스 마나 포스팅은 두 선수 다 없고요. 그 대신 드로우 기열 카드가 많은 공차 선수. 로우에서도 좀 차이가 나겠네요. 공차 선수의 손패가 훨씬 좋은 거죠, 지금은. 어우 야. 과성장까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러면 마나 펌핑 카드 한 장, 거프 한 장에. 쉽게 역전당했으니까. 네. 와. 동전 번개개와 과성장. 이걸 미리 당겨놓는 거는 혹시 인도에서 나오는 카드를 바로 써서 두번 쓰게. 볼게. 네, 만화를 미리 펌핑해 둔 거죠. 다음 턴은 무기아라마치기로 가겠고요. 그렇죠. 이번 턴 무기아라마치기 가면서 5만화 때 인도 쓰면서 이제 인도에서 3만화 이하 카드가 나오면 한번더 써볼 수 있죠. 자, 만화 버스팅 이후에 추가 두장 드로까지 해주고 있는 홍차 선수, 기파랑 선수 3만화 턴, 오빠 그. 나고요. 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차 선수의 5만화 사용할 수 있는 턴, 피체인도를 먼저 발동한다. 야, 맞지? 이러면 4, 그 차이 많이 나죠.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스포서 맞추는 것도 성공하구요. 아 좋은데요? 기파랑 선수 이번에는 과성장이라도 들어왔나요? 아이고... 이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데 네. 운에 네. 따라서 많이 갈리는 매첩이라고한게 이거거든요? 할수 있는 플레이가 없어요! 둘다 운이 좋으면 이제 막후반 가면서 부관으로 부관 먹고 서로 부관 갖고 오고 막 무타누스로 뭐 먹고 막... 음.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주머니에서 이사라지 두 번씩 나오고 막 맞아요, 이런 매첩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각이 안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땄다? 계속 맞추고 있어요. 아, 크기 조절 주머니. 손패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야생이. 크기 네. 조절 주머니는 서로 밸류 매치를 가기 때문에, 후반 가면. 네. 지금 좀 맡겨주는 게 좋고요. 생성 카드에서 영웅 변신 카드가 안나오죠 이제? 안나오지 않나요? 네. 안 아, 나왔던 걸 같아요. 나는 되게 기억나는데.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오, 오 이거 아, 그냥. 못하셨으러. 이사라지야. 오우 먹었어요. 네. 셋다 대박입니다. 셋다 대박. 예. 사실 무난한 플레이는 그냥 사나이 되는 예. 거죠. 1파는 괴력의 사나이 되줬고요 네. 가장 예,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무난한 플레이를 해줬고요. 만약에 그냥 괴력의 사냥이만 잡게 됐을 때는 남은 체력이 8, 표범으로 때리면 체력 5그 남은 체력 5를 달빛기 뜬 부적과 영능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기파랑 선수가 달빛기 뜬 부적으로 오, 오셔, 어, 잡고 네네. 잡아야죠? 네, 이 판단이 좋네요. 써야겠네요, 이거는. 아. 어. 번기계약까지찾아왔어요 이거는 부관 의식한 플레이예요. 음, 개화부죠. 몸으로 때려잡겠다는 생각. 아, 이쪽으로 가네요. 일단 서로 부관 싸움을 하지 않은 거 굉장히 좋았어요. 홍차 선수도 눈치챈 거죠. 눈치챘어요. 기파랑 선수의 플레이도 물론 좋았지만 홍차 선수의 눈치도 좋았어요. 2, 3만화. 갈고리 어, 발톱 나쁘지 발톱. 않네요. 미리 내놓았을 때 다음 턴에 영능 눌러주면서 또 3, 사로 활용할 수 있겠고 계속해서 호도도 좋고요. 여기서 보관을 하기에는 선 보관에 따른 유불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관 두장잘안 쓰거든요, 되게. 시원한 배제를 하면서 본인이 개와 보관을 하기에는 너무 크죠. 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부관 진짜 있었을 경우에 그럼 체력 14짜리 부관이거든요. 홍차 선수의 부관이. 네. 네, 그런 게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그게 부관 두장되기요 홍차 선수. 세나리오 섬을 아 어. 완전히 정신나가보셨죠. 자 일식이 두장 들어왔는데 일단 부관 이원탄에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부관과 더불어서 같이 낼수 있는 하수인도 있었기 때문에 부관각을 잡았죠. 아명 부엉이. 요거산으로도 세, 세 마리 포 있으면 게임 터지거든요. 어 월식으로 가겠다. 월식 부관인가요 그러면? 월식 부엉이 부관. 아, 이거는 그거 찾은 거예요. 아이고! 그... 영마다이뎀 암습 찾은 건데 네, 노리는 플레이가 있었네요. 좋았네요, 홍차선수도. 이러면 근데 게임이 터졌죠. 암습 실패의 대가를 이제 치러야겠죠홍차선수 암습을 못 찾아서... 자, 일식? 자연학탐구. 하여튼 두장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라즈 괴력의 사나이 쪽으로는 안 갔네요. 아, 근데 서리늑대 사역장. 조경작업. 네. 아, 굉장히 좋죠. 구간각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퇴비 만들기? 무리의 분노도 가네요 드로대드로에서는 드루 무리의 분노로 체력 기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죠 선택 조정 작업 아 이거 홍차선생 퇴비만들에게 감해졌는데요말씀하신 구간으로 또 구간을 뺐고 이거는 요거사론 가야겠는데요? 요구사론으로 세장 뺏어야 돼요 가죠? 가죠? 요구사론? 요구사론은 3개 뺏어야 됩니다 세개 뺏기! 볼까요? 요구사론! 블렛이 좀 긴데요? 아 이거는 아 무작위 소환 속공. 아닌가요? 네 무작위 속공 소환 루크 올라 와 오. 완전 대박으로 떠는데요? 와 이거는 차이가 아 이거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긴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전히 일단 광역 데미지 광역 1데미지씩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일단 나무정령은 2데미지씩이니까 다 튕기고 네 죽었고요 2데미지 힙한 주장 들어. 어 아, 경기가 또 어지럽게 됐습니다 원한다면 부관 잡을 수 있어요 네 부관 잡네요 아요사론이 일단은 일했어요 네 큰일 했어요 네 하지만 기파랑 선수도 요구사는있고요 근데 기파랑 선수는 요구사는다 채웠나요? 아못 아, 채웠네. 채웠네요 기파랑 선수는 주문을 거의 안 썼어서 지금까지 아이 샤라지 달빛 기든모자한장 가져오죠 예필 정리해주고요 괴력에서나까지 일단은 필드 반반 만들었습니다 무타누스. 어 이거 무타누스 대박인데요. 요구사론. 저희는 대박이란 걸알죠아 그래도 당장의 부관이 또 때문에 부관을. 한가면 또 이사라즈 가기. 또 이사라즈 세 마리 훔쳐가면 깨끗하거든요. 네. 이 매접이 이래요. 근데 보통 이래요. 이 매접이 서로 좀 불쾌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갈고리 발톱까지 꺼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기파랑 선수 이보스 아직 요구사론이 완성이 안 되네요. 두개왔네요어 그러면 쓸수 있네요. 이보스 13, 13 천보 속공이거든요. 지금 이보스가 아 이거 지금 주문 사용한 거 보니까 요구사론 각 네. 쟁점 가... 가네요. 지금 이보스를 못 써요. 네자 네. 이보스 던졌고 있는. 여기서 레전드는 사실. 공구이 나오는 건데 아세개 어, 빼서 기 부관! 부관을? 하나? 둘? 부관 빼고 세개야 이것도 부관 빼고 사실 부관만 가지고 면 나머지 두개는 아무 의미 없, 없거든요? 레전드 근데 부관을 못 빼서 옵니다. 대각선의 법칙 때문에. 아하... <웃음> 이것도 많이 아쉽죠? 이렇게 되면 홍차선수는 세나리온 소음을 해주면서 무난하게 갈수 있겠는데요 요구사론도 빠진 김에 무타노스하게 되면 조금 기대값이 낮긴 해요 물론 이 보스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값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음. 어, 그래도 무타노스 입니다 이거는 되게 큰걸 먹었어요 이 보스 네 여기서 막요구 먹나요 혹시? 좀 나오나요? 어우! 어우 체력이 제일 낮은 걸 먹었네요 네 요거는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 어, 뭔가 예전이... 나왔네요. 실라스가가은 자큼은... 와... 이거는 노렸나봐요. 실라스를 노리고 한거 같은데... 제가 이거 디스코드 올려보면 있을 겁니다. 제 개인 디스코드... 아니, 신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30, 30짜리 뺏은 거 있거든요. 야... 진차 아, 자큼은... 아... 기겁하죠. 뭐죠? 이게 게임이? 팔피 체인도 홍차 선수질수 없습니다. 부관 뽑죠? 세나리오 소물에서어 랜덤으로 뽑겠다. 아니면 여기서 본인이 실라스 뽑죠? <웃음> 진짜 월시. 진짜 가관이네요 게임. 월시 사용하고 그다음 어 월시 월시 부관 부관 나오면 대박인데 실력볼까 홍차? 하! 아! 난리 기파랑 박수 치죠. 오, 저 인정합니다. 아니 본인도 한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해도 인정해줘요 이거를. 해설하고 있는 저희가 볼 때는 <웃음> 둘다 그냥 가관이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미쳤죠. 제 삼자가 둘다 그냥 둘다 그냥, 그냥 사기꾼인데 나중에 인터뷰해보잖아요. 서로 운 없다 그래요. 서로 서로 상대가 사기친 거만 기억합니다 보통. 자 이러면은 거프 변신했어요 그래도. 아니 원래 어지럽 매치업이긴 한데 이 정도로 어지럽진 않아요. 이건 너무 어지럽잖아요 와 인도 한장 도 밸류 매치하려면 인도 좋죠 인도로 인도? 인도로 인도 생성해서 인도로 인도로 한장 더 가져오고 오 그냥 과성장? 인도 드로우는 하지 않네요 왜냐면 이제 슬슬 얇아지고 있으니까 서로 오 이쪽도 거프 서로 잘하네요 괴로그 사나이 드로우 한장 보겠죠? 그럼 차성패 따라가야 됩니다 만화를 올렸어요? 저는 드로우 장할 거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 너무 얇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아 되게 얇다 그러네요 <웃음> 되게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네요 또 인도? 인도? 인도로? <웃음> 이제나 <나이> 아니고요 씨 <얼씨>. 4장 <웃음> 네 남아있습니다 네 남았어요. 기판랑 선수가 많이 유리하긴 해요 그러면 그러네요 카드 장수 차이에서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싸움으로 가게 되면 기판랑 선수가 유리하다라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이번 턴에 안하나요? 그냥 세나리연 속으로? 음 왜냐면 월시, 월시 아니, 일식이랑 일식. 같이 쓸 주문이 딱히 없어서 지금 그것도 맞네요네 일식이랑 같이 쓸 스펠이 또 없다보니까 아껴줘요 주 맞네요. 과성장 홍차선수 네장이 뭐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웬만한 카드 다 썼거든요 지금 크기 조절 주머니가 요그사론 내지는 이사라지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영웅놈이 1식 1식 크기 조절 주머니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더 아끼죠. 그러면 아, 어, 덤볐어요. 응. 이게 오, 알고 있어요. 홍차 선수도 밸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 생성해야 돼서 밸류 게임과는 홍차 선수고요. 아까 홍차 선수가 애타게 찾았던 암습 암습 1식살 날리던 소문을 여기서 먼저 하죠. 기파랑이 실력 어우, 퀄리티 너무 좋죠. 이거 2데미지도 커요 모든건 크기 조절 주머니에 달려있어요 지금 이 게임은 자 누가 알아맞히기 크기 조, 조절 주머니가 정해주는 겁니다 이 게임은 아명 부엉이 꺼내고 마나 부스팅하고 그러니까 탈진 차이 때문에 하지. 계속해서 기파랑 선수도 드로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스페용은 기파랑은 이제 게임 끝났다 그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죠? 크기 조절 주머니 아직 남아 있다. 볼까요? 볼까요? 볼까요? 볼까요? 갑니다. 크죠주. 자일 씨. 크기 조절 주머니 어, 여기서. 크기 조마니 요구사. 더블 요구사로. 아니. 자형 많아? 아니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운이 좋죠? 선상에 뭐막 깨주고. 아니 양쪽 모두 운 좋았는데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홍차선수가 더 좋았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서 마법봉이 나와서 본인에게만 들어가면? 그럼 기파랑 선수가 운더 좋은거죠. 그까요 어어! 어! 어! 이건, 이건 위험해요. 이 위험해 위험해요. 할수 있어요. 아! 큰일났어요. 큰일났는데요? 공격력이 너무 낮아요? 와 그리고 잠깐만요. 저게 나왔잖아요. 프라임! 더울프라임으로자 이게 또 숲에 영원히 발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게임.. 가관이네요 아, 어지럽네요 진짜 네아 이게 체력 2자리로 이렇게 남아버리면 광역 이 데미지에 또 정리되거든요 다 정리되죠 1 8짜리 뺏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속공 부여도 되어있는 18이라서 뺏어온 다음에 속공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게임 가관이라서 바로 뭘... 가관이라는 말이 정말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어지럽네요. 진짜 수행사제로 따서할 수도 있고요. 네, 효까이에서 나오는 카드. 오우, 와, 충내두각시 아...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상 아직 한발 남았다가 포인트죠. 그렇긴 한데 이젠 많이 불리해요. 근데 요구사론 이거 전부 다 꿀꺽 하는 거 발동하면은 아 그게 답이긴 하네요. 스탯이 좀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전부 꿀꺽 하는 게 나와도 아우루얼 프라임이라 역병 들린 아니 역병 걸린 비용의 7코스트 하수인이 하나 남아있긴 해요. 그니까 아직 몰라요. 심지어는 진짜로. 발표 기 무서워. 방어 도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리?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일단 먹어야 돼요. 여기사 봐볼까요? 룰렛, 룰렛. 여게또있네 기발, 기랑 어이가 물었어요. 없죠. 볼까요? 홍차. 먹나요? 룰렛? 진짜 먹나요? 진짜 먹었나요? 진짜 먹었나요? 먹었나요? 먹었나요? 먹었어요. 자, 이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자 그러면은 아우르트라게트 죽었으니까 바로 꺼낸다. 오른쪽. 와, 칠구 4 5밖에안 나왔어요. 29, 28, 65, 4론 아니 이거 기파랑이 지면 진짜 너무 어 억울해요 한장 드로우 한둘 중에 하나인데 아우 어, 뭐. 그났어요 일단 할 텐데.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아 근데 홍차선수 그냥 2대 치면 끝나요 왜냐면 탈진 1뎀 들어오기 때문에 홍차 데미지 12 17 탈진 2뎀 이럼 끝났어요 드로우 이론 끝났죠. 데미지 3딜. 그러니까 멀록들의 구성이 중요해요. 멀록이 킬장낼수 있는 구성이라서. 아야 아. 진짜 마지막 게임 진짜 치열하네요 진짜.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명경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마지막 게임에 이파랑 선수가 3대 1로 홍차 선수를 잡으면서 4강 진출한데 성공합니다.